자 저번 시간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30만 달러라는 게 많은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게임 기준으로는 엄청 적은 돈입니다. 이 공항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돈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을 좀 마련하긴 해야 돼요. 좀 머리가 부죠 일단 노력은 해봅시다. 자 우선은 이쪽에다가 돈을 하나 더 벌기 위해서 여기다가 격납구를 하나 더 세울게요 그냥 스탠드라고 명칭을 얘기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스탠드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자, 방향은 미리 지정해 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프레이션 쪽으로 가 가지고 연구가 끝난지 안 끝난지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야간 비행이 완료가 됐죠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을 연구해 볼 차례가 된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괜찮은 속성을 가진 프로젝트가 있죠 자 프로그램이 4개 정도 있는데 아무튼 저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사람들 빠르게 지정하고 자 속도를 올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자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거 왜 꺼져 있지? 킬게요. 자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자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스크를 좀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하나 한 6개 미리 지어놓을게요.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스태프 라인 쪽으로 가가지고 괜찮은 인력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고용을 할게요. 자 이렇게 만땅인 사람들은 찾기 힘드니까 바로 고용을 해야 되고 짙은 녹색도 마찬가지예요. 녹아다 하지 않는 상 얻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두 명 정도는 고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 시큐리티 오피서. 자 만땅이니까 고용할게요. 자 일단 이 정도만 할게요. 아 그리고 건설자들 데려와가지고 일단 작업을 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 자 빨리 불러봅시다 여기 먼저 작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 뭔가 좀 작업을 하려고 해요. 제가. 그럼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요?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음... 여기에다가 공항을 붙여버릴까요? 일단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일단 노력은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요 네칸 정도면 공항이 상당히 큰것 같죠 아,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여기 있는 철조망을 없앤 다음에 여기다 건물을 지을게요 아 다섯 개 지어야 되는구나 그래 자 여기도 철조망을 없애주고요 일단은 저희가 돈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든 돈을 벌수 있는지 좀 처절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니은자 구조의 공항을 만들 수 밖에 없어요. 지금은 자 보세요. 벌써 가격이 75,000까지 훅 떨어지죠. 일단 이거 먼저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문을 달아줘야 돼요. 나중에 저희가 고객들 상대로 장사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문을 만들어줘야 돼요. 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후에 여기는 도로 있죠? 이 도로를 끌고 와야 돼요. 일단은 이런 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설정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자 고장나는 문제는 저희한테 문제가 안 돼요. 나머지 이슈가 좀 마음에 걸리긴 한데 어, 고치는 거는 뭐 돈도 들어오고 참 좋잖아요. 그쵸? 다른 이벤트는 페널티가 걸리니까 좀 머리가 아파요. 뭐 어찌됐건 여기 만들어지면 이쪽에다가 길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정확히는 아래쪽에다 길을 만들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입구쪽은 좀 만들긴 해야겠죠. 돈이 없으니까 일단 이정도로 만족을 합시다. 자 여기가 입구에요. 그리고 여기가 출구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있죠 벽을 뚫어 줄게요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인정해야 됩니다 <웃음> 저희 돈벌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돼요자 그럴 동안 프로젝트가 진행된지 안된지 확인해 을 볼게요 아 퇴근 시간대 가봐요뭐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길을 연결합시다 그 전에 버스 스테이션이라던가 정확히는 버스 스탑이죠이 아이를 만들고 택시 스탑도 만들고 그리고 승용차로 사람들을 날라주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렇죠그 케이스 감안해서 이렇게 세 종류를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얘들이막 유턴하거나 그런거 막기 위해서 일방 도로로 만들거예요 여기다가 일방 도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돌아 못갑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다가 잠깐만 아 철조망이 있죠. 이거 없애야 됩니다. 어, 오늘따라 고장나는 비행기가 상당히 많네요. 자 이렇게 하고 길을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 들어오게 일방통행을 걸어놓을게요. 그러면 한바퀴 도는거죠. 자 차량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다만 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쪽에 쓰는 사람들은 여기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이 정류장에 들렸다 그냥 집에 가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도보를 좀 만들어야 돼요. 도보를 좀 만듭시다. 이것도 돈이 뭐 총합해서 만 골드 정도 들어가겠죠. 근데 뭐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지어주면 돼요. 어, 길이 뭔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뭔가 좀 이상하죠? 자 다시 지어볼게요 됐어요. 좀만 건설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유턴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쭉 나가죠. 이렇게 하지만 교통관리가 좀 된다. 자, 벌써 14만 골드를 썼어요. 이렇게 짓는데 14만 골드가 들어갔어요. 비싸죠. 그런데 나머지 돈 가지고 장사를 할수 있어요. 일단 한번 해보죠. 자 우선 괜찮은 인력들을 먼저 뽑아볼게요. 이거 유집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일단 그동안 괜찮은 사람들을 미리 고용을 하겠습니다. 자 쓸데없는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새로운 사람들로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리프레시를 시켜볼게요. 거의 다된것 같죠? 램프 에이전트 짙은 녹색이니까 고용을 하고요. 그래요 시큐리티 오피서 저한테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래요. CIO C55 한번 보죠. 저 헤더 중에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C55 풀이네요. 그 CIO는 CIO는 없었네요. 고용합시다. 이런 사람 고용해야겠죠. CIO는 미안하지만 자리가 찼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나머지는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아그래 이런 사람도 고용합시다. 회장직 같은 경우는 좀 고용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괜찮은 사람들이 나오나? 어 이런 사람 필요하죠. 연구자 필요하고 아이고 잘못 고용했다. 시큐티 오피서, 저희가 필요한 사람니다 이런 사람 고용하고요 램프 에이전트 풀이죠 고용합시다 나중에 쓸만하니까 어, 이런 사람 데려가야 돼요 전략 디렉터, 이 사람이 더 좋죠 이렇게 데려가고 이 사람도 데려가고 그래도 풀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죠 좋아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또 속도를 돌려볼게요 자 연구 진행 결과도 한번 봅시다 벌써 연구 완료했니? 그 다음 거 연구할게요. 자... 프로젝트 그룹이라고 돼 있죠. 이런 거는 미리 해둘수록 좋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계속 할당시켜야 되는 게 문제인데 그거는 뭐 나중에 사람들 많아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은 왜 그럴까? 스태프룸을 찾을 수 없다고? 오케이. 자리가 다 찼구나 데스크를 좀만 더 만들어줄게요 벌써 찼네요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스테프룸을 만들어주고 데스크탑 한 10개 정도 미리 지어줄게요 자 고용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기다 신호등을 안 만들었네요 실수했죠? 자 신호등을 꼭 만들어줘야지만 건너갑니다 호잇.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상업 비행 준비를 해봅시다 자 우선은 이쪽에다가 브로딩 데스크라고 있어요 이 브로딩 데스크는 경납고랑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스탠드라고 이름을 부르기로 했죠 이 스탠드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출국 수속을 받고 해당하는 그 스탠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우선은 이런데는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시큐티 존을 먼저 지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합시다 됐죠 그 다음에 아니 보딩 데스크 자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만들게요 그건 다음에 이거는 출국 수속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한국 쪽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쵸? 저희 한국 쪽으로 도착해서 나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자 정확한 명칭이 뭐죠? Security Exist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도 도보를 만들어 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 줍시다 그런 다음에 Security Zone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보안 검색대 있죠? 자 명칭이 시큐티 체크 포인트라고 되있는데 이런걸 지어야돼요 그전에 자 시큐티 존을 좀만 더 늘리고 여기다 지을게요 지금 몇개 지을수 있지? 칸이 10칸밖에 안되네요 그러면 3개밖에 못 짓죠 자 3개정도 지은 다음에 남는 구멍은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되니까 여기다가 벽을 지어줄게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고 나서 체크인을 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체크인 데스크 있죠? 이쪽에다가 체크인 데스크를 만들고 그음고 마지막으로 대기하는 공간 자, 소파를 좀 만들게요. 여유가 없죠? 일단 이렇게 만들고 하나 각각의 스탠드 주변에다가 이렇게 대기석을 배치해줄게요. 제한 4만골드, 한 5만골드 4만 5만 그 정도 썼어요. 자 일단 건설을 진행해볼게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완성되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상업 비행을 하게 됩니다. 기대가 되죠? 어디보자. 시큐티 오피서는 지금 4명 정도 있기 때문에 별문제 없고요. 문제는 패센저 서비스 에이전트라고 이 체크인 쪽 데스크에 자리를 잡는 사람들이 아직 한 명도 고용이 안 됐어요. 자,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적당히 합시다. 녹색도 고용을 할게요. 나중에 괜찮은 사람들 이 있으면 교체를 하던가 그렇게 할게요. 세명을 고용할게요. 고용 상황은 여기서 볼수 있어요. 일단 청소부가 다 5명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기술자 3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운영할 수 있을 정도는 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스탠드하고 보딩 데스크하고 연결을 하고요. 됐어요. 자 그리고 이거 이쪽에 있는 활주로 있죠? 보시면 상업비행 허용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활성화 시키고요. 자 여기 다섯 개 있죠 이 아이들 상업용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도 상업용으로 바꾸고요 이제 계약을 맺을게요 이코노미 쪽으로 가가지고 비행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자 일단 업체 네개 정도만 계약을 맺을게요 별세 개는 괜찮은 편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계약을 맺고 나머지 두쪽 얘네하고 얘네로 할게요 그런 다음에 f 버튼 눌러가지고 스케줄을 잡을게요 지금 볼케이노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건 어쩔 수 없죠 이런건 감안해야 되는거고 자 오른쪽 위로 가면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c 5하고 CIO가 있으면 오토플래너가 가능하다 호 스케줄 잡을게요. 오늘은 안 잡히고요. 내일부터 잡힐 거예요. 그쵸? 제가 이벤트를 감안해서 넉넉하게 2시간 계열로 이렇게 요청을 해놨어요. 중간중간에 불시착 같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좀 넉넉하게 잡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돈은 벌리니까 무리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떠나고 난 후에 비행기들이 방문할 거예요. 이 슈트 끝날 때까지 기다립시다. 남는 시간에 연구를 계속할게요. 자 프로젝트 그룹 2도 완성이 됐고 여기 는거 연구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것도 중요한 거니까 계속 연구를 합시다. 그리고 아까 전에 프로젝트 그룹 1을 아닌가? 자 프로젝트 그룹 2를 완료하니까 여기 에 새로운 연구를 할수 있는 슬롯이 생겼죠. 여기도 지정을 할게요. 음 저희 다섯 명밖에 없네요. 그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연구자 연구자를 좀더 고용을 합시다 정확히는 운영자라고 명칭을 잡는 게 맞는데 일단 괜찮은 사람들인지 확인해보고 고용을 하던가 그렇게 할게요 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비행기도도 왔어요 아까 전에 13만 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이제 곧 20만까지 금방 회복이 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될까요 사람들은 많이 안오긴 한데 그래도 도움이 돼요 잠깐만 이게 뭐죠? 너 왜? 차량 못 탔어? 여기 때문에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혹시 모르니까 자 이렇게 지을게요 그리고 이쪽에 당연히 신호등을 만들어주긴 해야 되겠죠 도보도 만들어주세요 됐어요 저희는 이 과정을 지켜보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언제 확장을 할까? 좀 각을 잡고 있는데 지금 14만에서 아직 20만까지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상업적 비행을 허용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는 게좀 더디네요. 그렇죠? 시간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시간대에 12,500씩 들어오게 될 거예요. 괜찮은 수입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자면 한 하루에 4, 5만정도 벌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루 멍때리고 보면 뭐 들어오지 않을까요? 20만정도? 하루 멍때리고 보면 한 5만정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자이 와중에 긴급이 발생했는데 어디갔지? 다른 데로 갔나봐요.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나중에 이쪽에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는데 음 저희가 만들 여력이 없죠. 버스가 이쪽에 는지 한번 봅시다. 잠깐 너 이렇게 왜요? 어... 어허 여기다가 일방통행을 지정해야겠죠? 뭐야 이거? 자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어이 깜짝 놀랐죠? 자 아무튼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왔다가 돌아서 갈 겁니다. 자 이슈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 지연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제가 배차 자체를 2시간으로 처리를 했죠. 2시간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넉넉해요. 딜레이 시켜도 1시간 여유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돈은 안 벌리긴 한데 제가 아까 전에 도 설명드린 것처럼 부시차 그 케이스를 대응해야 됩니다. 그 대응 못하면 막 몇만 골드가 날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요. 그래서 그감안해서 이렇게 했어요. 음... 어디보자 여기다가 좀... 더 만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쪽에 있는 철조망을 먼저 제거를 시킬게요. 자 이렇게 제거시키고 여기다가 활주로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크기가 될려나? 확인이 필요하죠? 너무 크네요. 한두 아, 개를 더 만들까? 두개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러고 나서 여기 길을 좀 연결시킵시다. 자 다섯 칸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철조망을 만들어야 돼요. 저희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킵시다. 그리고 이쪽도 3칸의 건설 건물을 좀 지어야 되는데 자 한번 시도해보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 문을 만들어야 돼요 이쪽도 문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서비스 도로 만들겠습니다 벌써 연구 완료된 게 있나봐요 그리고 딜레이 요청이 왔어요 한시간 이런 거 커버 가능하죠 자 계속 진행을 합시다 여기다 문 만들고 여기다 문 만드는 거 맞죠 이쪽에도 문 만드는 거 맞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철거 요청을 하면 완벽 그리고 여기 있죠 이쪽은 좀 공간이 아깝긴 한데 다른 거 무슨 수리 건물이라던가 기타적인 건물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 감안해서 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좀 걷어내야 돼요 여기 걷어내고 철조망을 다시 이렇게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합니다 자 이거는 활주로가 연결돼야지만 이 마크가 사라지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와 이거 만드는데 벌써 5만 골드 들었죠? 이거 하나당 2만 골드니까 뭐 그려라니 합시다. 그런데 이제 하루치 수용량을 보면 수용 못하는 날짜가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활주로 여유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킬게요. 어허 이거 누구야 이거? 자 이것도 처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활주로 연결시킵시다. 보이? 좋네요. 그런데 경로도 지정합시다. 음. 자 연결이 다 됐죠? 이러면 마크가 사라질 거고 자 이쪽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딩 데스크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보딩 데스크를 만들게요 아이이 이 아이 위치를 좀 바꿔야 될것 같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까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딜레이 이런 거 수용 가능하죠 아 생각해 보니까 이쪽도 시큐티 존을 지정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보딩 데스크 네, 이런식으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소파 어디갔니 소파를 여기다 지을게요 됐죠? 이것도 완성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완성이 되면 노선 개항을 할게요 자, 남는 시간에 또연구가됐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아마 다 됐을 거예요 이렇게 6시간짜리는 빠르게 다 진행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6시간짜리는 다 진행을 할게요 클리닝 서비스하고 리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제공한지 이건 조금 이따 봅시다 어, 아무래도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좀 좋은 사람으로 고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헉! 시큐티 오피서? 자 이런 사람 좋죠? 그냥 대충 뽑을게요. <웃음> 자한명더 고용합시다. 자 딜레이 요청 오는 거 어쩔 수 없죠? 이런 거는 계속 응대합시다. 어 완성이 됐네요. 자 연기를 할게요. 여기도 연기를 할게요. 사검용으로 바꿉시다. 호잇! 자 빨리 나가세요. 필요 없어요. 급유만 그 받고 빨리 나가세요 자이 와중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일단 10만에 복귀했습니다 아까 9만에서 8만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금액이 복귀했죠? 얘들 나가고 난 후에 재배치를 시키면 돈을 좀 많이 벌수 있을 거예요 제 이쪽은 공란이죠 나중에 불시작하는 것도 이쪽에다가 옮겨 넣으면 될 거예요 그쵸? 지금 배치되기 시작했죠 좋아 이런 거? <웃음> 공항을 보니까 너무 슬프죠? 이런 식으로 밖에 못 짓는다는 게 근데 감안 해야 됩니다 네, 이러면서 남은 시간 동안 돈을 벌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예, 수용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애드온이라던가 그런게 있는데 그걸 나중에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좀 시간이 걸리네 램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공합시다 패신저 서비스는 터무니없어요 솔직히 터무니없는데 뭐없는것 보단 낫죠 보세요 11만까지 올랐죠 자이 아이 긴급으로 불시착한다는 얘기겠죠? 한번 볼게요. 어디다 배치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그려. 이런 식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됐죠? 이렇게 여유롭게 뛰어나야지만 별 문제 없이 대처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늘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거 2,500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동안 저희 서브로 좀 돈을 벌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일단 공항부터 저 테두리 레이아웃을 다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네요. 자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 언급이 돼 있는데 부족하다고 돼 있죠 자 램프 에이전트를 찾아 가지고 추가적으로 고용을 할게요 그리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있죠 이 연구자들 다섯 명을 다 고용을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연구 라인에 가면 업킷 코스트 리적션이라는 게있어 이게 유지비 감소 라는 얘기겠죠 이거 먼저 해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건설 지을 게 없기 때문에 다 쫓아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스태프를 찾아서 아까 전에 하던 거 계속 진행을 할게요. 와우 이렇게 스펙 좋은 애들은 데려갔고요. 자 램프 에이전트 어디 갔니? 이 아이 괜찮죠? 얘도 괜찮네. 이 정도만 고용을 합시다. 이건 또 뭐야? 고장 났단 얘기겠죠? 자 여기로 들어오세요. 아니 잠깐만 세대 3대. 세대는 너무 하잖아. 극락고 하나만 더 지을게요. 아니면 이쪽에다 지을 수도 있긴 한데, 여기는 좀 내비둘게요. 뭐 할지 모르니까. 자, 여기다 지읍시다. 다시 10만 골드로 떨어졌습니다. 슬프네요. 자, 녹색으로 표시된 거 보니까, 음, 그래요. 잘 대처한 것 같죠. 그리고, 프로젝트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계속 연구를 할게요. 자, 6시간짜리 또 하나 남았죠. 계속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12시간짜리, 아니 6시간짜리 아직 남아있네요. 이런 거 계속 진행할게요. 자, 남는 시간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면서 돈을 모으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다만 모인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자 데스크, 모자릅니다 조금만 더 만들게요. 다섯 개 아, 미리 다 채웁시다. 좋아요. 아, 맞다. 작업자 다 내보냈죠? 다시 한 30명 정도 데려올게요. 그러면 될 거예요. 벌써 프로젝트 완료됐어? 왜 이렇게 빠르지? 이해가 안 된대. 자 6시간짜리 계속 진행을 하고 남는 거는 이제 12시간짜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런 거 진행할게요. 이제 프랜차이즈 관련된 연구를 할수 있는데 이게 돈 버는 건다. 샵이라던가 가게라던가 그런 거 있죠? 음식점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지금 <웃음> 공항이 있다고 해서질순 없어요. 나중에 대처를 할게요. 자 그리고 오퍼션 레포트 볼 필요 없고 긴급대응 잘했죠? 아이. 아 됐고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리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자 이렇게 활성화 시켜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활성화되죠. 점검 완료. 자 그러면 사고를 좀더 예방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비행기 같은 경우는 정비만 해주네요 제가. 그렇죠? 다른 서비스는 제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중형, 중형 비행기로 넘어가긴 해야 돼요. 일단 적당히 지읍시다 와 토했어 누구야? 지금 사람 남아도 보니까? 시 q 티 오피서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사람들 좀더 고용해야겠네요 지금 아마 화장실이 없어서 왔다갔다 거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화장실 지을 여력이 없습니다 한두 명 정도 더 고용을 할게요 자 20만 갈 길은 좀 멀었죠 그래도 12만까지 다시 복귀를 했어요 좀 기다리면 돼요 하나는 벌써 완료가 됐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프랜차이즈 캐페라고 있는데 이거를 연구할게요. 자 긴급 이벤트 다응대죠 그리고 이런 거는 제가 아이고 뭐여? 왜 누르려고 하니까 벌써 마무리가 됐지? 아 그래요. 뭐 알아서 잘하세요. 병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비행사를 한번더 고용을 하면 난리가 날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 요 도전해볼까요? <웃음> 아니야. 지금도 벅찬데? 그 급유 서비스 비행기들이 좀몇 대가 있어가지고 부담스럽긴 한데 별이 없지 않을까요? 잠깐 램프 에이전트가 또왜 이렇게 부족하나? 아무래도 내부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주긴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화장실 때문에 왔다갔다 걸리는 것 같죠? 그래도 스태프 고용하는 게더 싸지 않을까 싶은데 망가졌다는 이야기죠? 자이 아이가 무난하네요. 이 아이라고 고용할게요. 자 봅시다. 23%가 감소된다고 하네요. 그쵸? 괜찮구만. 근데 위하고 아래쪽하고 왜 얘기가 왜 다르지? 뭐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음? 일단 기다려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음 이것저것 좀 건설을 해봐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또자 15만 달러가 됐으니까 또 확장을 해볼게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죠 자 우선은 철장을 먼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쭉 먼저 연결할게요 저 작업자가 몇명 있죠? 아 다시 맥스 고용합시다 아그 전에 이제 점점 괜찮은 계약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네칸짜리 있죠 별네칸짜리 지금하고 가격을 비교해 볼게요 자 지금 건설 인부들은 6달러 대인데 얘는 3달러 되죠 그죠 그리고 와우 리터가 0.79 밖에 안해요 이거 여기는 어때? 1.11이죠 그러면 이게 더싸다 얘기겠죠? 자 업체 해제합시다 협상을 버릴 수도 있긴 한데 그냥 해지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녀석이죠? 호잇 협상 안해요 그냥 협상 안하고 새로 계약하겠습니다. 블루빌드하고 맥스 에비퓨얼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 다시 데려와야겠죠? 싸니까 다 데려와도 돼요. 호잇!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쪽도 건물을 만들어야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슬프죠 많이 자 그리고 여기는 철조망도 이제 없앨게요. 일단 이거 없애고 이거 없어지는 대로 바로 스탠드를 두개 정도 더 지을게요. 아니다. 지금은 하나만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비행 가용 수치가 다맥스기 때문에 모든 활주로 활용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 감안해서 하나만 지을게요. 자. 일단 여기다 지어야 되고 이 위에는 활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아래쪽에는 건물을 만들어야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뚫어줄게요. 그리고 이쪽도 시리티존 구성을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문을 달아줄게요. 미리미리 건설합시다. 보딩 데스크도 미리 만들 수 있나요? 음 만들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 소파를 만들어줄게요.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있죠? 철조망 설치할게요. 자 호잇 완벽합니다. 벌써 5만 골드 또 들어갔어요. 참 너무 비싸죠? 일단 이렇게 원형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부를 채우면서 이것저것 컨텐츠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서 돈을 좀더 빠르게 벌수 있으면 나중에 중형으로 갈아타겠습니다. 근데 중형을 갈아타려면 하, 최소 100만원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거의 다 완성이 돼가죠? 자 완성이 됐죠? 연결합시다. 오이 그리고 여기는 상업력 이렇게 할게요. 좋구만. 자 속도 올리면서 또 기다릴게요. 일단 스케줄 한번 보고 더 널널해졌죠?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야 이거? 망가졌어? 화장실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이거. 딱 느낌이 그렇죠? 벌써 수리 완료했습니다. 아 좋아요 이런거. 착하네. 자 연구 결과 어, 벌써 다 됐네요. 이제는 남은게 음... 12시간짜리밖에 안 남았죠. 이런 거 연구를 합시다. 자, 먹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또 생겼죠. 그런데 이이 상황으로는 좀 안되죠. 나중에 한 2층이던 3층이 더 올려가지고 좀 멋지게 만들어볼게요. 유지비가 더 많이 나오면 안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오죠. 아무래도 미국에다가 어, 한 공항을 만들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자 레스토랑도 생겼습니다 뭐 이런 거는 지금 만들 수는 없어요 자 새로 생긴 게 있다고 하는데 뭘까요 아 그래요 콘크리트나 그런 게 생겼죠 자 중간에 연구가 완료된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완료됐으면 이제 Extended Commercial License 이거 먼저 연구를 할게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거 하나만 연구합시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거 완료하고 다른 프로젝트 지정하고 이거 먼저 빠르게 연구를 할게요. 자 일단은 장시간 동안 공항이 운영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아마 30만 골드까지는 금방 회복이 될것 같아요. 그럴 거라 생각이 되고 일단 어느 정도 금액이 모이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장시간 너무 봐주시느라 감사하구요. 다음에 뵙겠습니다.